이솔로몬이 훈남친구 조한준을 소개했다. 8일 방송된 tv 조선국가가 부른다 에서는 짝꿍아 놀자 특집을 맞아 김연철 정동하 이만별 칸토 김채원 조한준이 출연해 무대를 꾸몄다. 이솔로몬은 친구 특집이라고 해서 진짜 친구를 불러왔다며 10년지기 친구 조한준을 소개했다. 이솔로몬은 음악 프로듀서인 조한준에 대해 오디션이나 작곡가님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지원서도 대신 써서 보내주곤 했다고 밝혔다. 국민 가수도 친구의 추천으로 참가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솔로몬은 계속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용기를 준 친구 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솔로몬은 항암치료를 하는 친구를 위해 노래했다. 이날 1라운드 마지막 주자 이솔로몬은 싸이에 기댈 곳을 선곡했다. 선곡 이후로 그는 고등학교 친구랑 같이 레스토랑 에서 아르바이트 했다. 친구가 항암치료를 받다 괜찮아져서 같이 일을 했었다. 몰랐는데 다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 내 노래 들으며 힘을 받는다. 이 노래를 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라고 문자가 왔더라 라고 밝혔다. 그는 친구에게 머리 밀었는데 두상 괜찮대. 내 노래 듣고 그래도 힘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음악하는 이유 아니겠나 그런 생각하거든. 이 노래가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많은 분에게도 힘을 주면 좋겠단 마음으로 노래 잘 불러볼 테니까 잘 들어주면 좋겠다. 잘 이겨내고 라고 응원의 영상 편지를 보냈다. 친구와 힘든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시작한 이솔로몬은 한음 한음 정성을 다해 불러냈다. 울컥하게 만드는 이솔로몬의 노래는 100점을 받아 개인전 1위에 올랐다. 홍연희는 짝꿍 조한준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격했고 이를 본 붐은 이솔로몬을 가리키며 여길 안아줘야죠 라고 타박했다. 조한준씨는 우정이 만들어낸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 이솔로몬을 끌어안아줬다.